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오늘. 우리가 이제 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만도 이렇게 우리 이제 가을이니까 뭐라고 할까. 이름 없는 들꽃들 있지 않습니까. 그냥 이름, 이름이 없다기보다도 들, 이름은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냥 그 국화 같은 들꽃들 참그 들꽃을 봤을 때꽃 피는 거 보면 정말 아무 데서나 핀다고. 아무 데서나 꽃이 피지만 그러나 그 꽃할 때 물어보면은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는다. 우리가 정말 아무런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데서나 피는 꽃이 되지만, 인생 살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?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, 그꽃 하나도, 꽃 하나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같다가, 그걸 갖다가 느낄 수 있을 때, 그걸 느낄 수 있을 때, 우리가 여기 오셨던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? 제가 좀... 제가 그런 분들 되게, 되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.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, 그냥,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 못 와. 적어도, 적어도 이렇게, 10년이 아니라, 나하고 같이 마음이 통해야 되고, 가슴에서 뭐가 와, 닿아야 되고, 머리로서 뭐가 느끼지 않고, 가슴과 가슴으로서 또 전생에 어마어마한 인연이 되는 사람.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, 들꽃은 아무 데서나 피지만, 들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가장 중요한 거난지지이 복이 없어 난정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전생에 이렇게 타고난 복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여기 올수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한테 무슨 권리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은 도라는 것도 엄청난 거래야 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래보다 도라는 것도 엄청난 장사야 장사 장사를 하는데 벌써 이미 하늘로부터 모두 우리가 수없이 받은 게 많지 않겠는가. 근데 사실 다져볼 때 하늘한테 자꾸 달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야. 이미 이미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어마, 어마, 밖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. <웃음> 내가 병이 들었든 병이 안 들었든 내가 몸이 불구자가 됐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던 뭐든 하늘한테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. 이미 하루는 우리한테 주고 준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라는 것도 입이 거래거든. 도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큰 장사거든. 여러분들이 핀곳이들 꽃이 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무리 들 꽃이 그냥 아무렇게나 피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들 꽃은 아니란 말입니다. 꽃 하나 하고 싶. 거기에도 생명의 우주의 질서가 다 있고 그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그 법칙이. 우주의 법칙을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? 내가 들꽃이라고서 아무렇게나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? 도대체 내가 복이 없다. 내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는 나가 나가 지릴게 이렇게 정말 팍 보고 사람 이 있을까?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?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이름 없이 잡초지만도 그저 들 들꽃처럼 들꽃처럼 피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 하나 피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 않고, 어떤 때 보면 세멘트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들이 있더라고, 내가 볼 때. 도심지 속에서도, 세멘트 속에서도 꽃잎이 돼서 꽃이 피어나는 그 꽃, 그래 꽃, 꽃 하나 필때 얼마나 어렵게 핍니까? 그래서 그 꽃들을 바라봤을 때, 여러분들 오실, 진짜 오실 여기, 오실 자격이 있으시구나. 자격있으구나 들꽃은 그 아무 데서나 피지만,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는 맙시다. 감사합니다.